아임 스트로베리! 와다시 이치고! 좀 흥미진진한 과자들이다, 맞죠? 아, 그 생생 감자칩! 레인보우! 감자칩같이 생긴 것 같죠? 그죠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이게 일곱 가지 맛.. 왜 레인보우죠? 아, 일곱 가지 원료한개더 먹어볼까요? 왜 모르겠죠? 지금 먹은 건 약간 향이 아까 계란과자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갓오붓이향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 한번더 먹어볼게요 한개더 일곱 가지 원료라고 되어있긴 한데요 바다의 어떤 맛의 느낌? 네! 해산물 맛의 느낌? 말린 문어라든가 말린 오징어라든가 약간 가쓰오부시 맛 같은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 오코노미와 약기 위해서 이렇게 춤추는 그 녀석들의 어떤 향칼로리 가쓰오부시 맛이라고 했으면은 임팩트가 없었을까요? 어쨌든 과자 맛은 별 4개로 가겠습니다. 원래 생생 감자칩밭도 너무 맛있는 맛이라서 네, 음 그리고 비주얼은 똑같아요. 별 3개, 네. 그냥 똑같죠. 네, 1500원 가성비는 괜찮네요. 요즘 감자칩이 워낙 다들 비싸지고 있으니까 가성비는 별 4개로 가겠습니다. 나초 먹어볼게요, 나초. 곰표 오리지널 나초. 무슨 맛일까요? 아... 미각을 잃은 걸까요? 나초.. 나초맛인데.. <웃음> 정말 그냥 내 평범한 나초맛이에요 근데 어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나초인 나초 과자가 잘 없잖아요 보통 나초에 칠리 느낌이 난다든지 나초에 뭔가 뭐.. 어떤 바베큐 맛이 난다든지 순수한 나초 본연의 과자는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딱! 저스트 나초! 온니 나초! 나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초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결점을 한번 매겨 볼 건데요 2 3 0 0원요아 비싸군요 이 지금 패키지가 아 꽃게랑이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크네요 양이 일단 되게 많고 위에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먹다가 또 잠궈놓고 또 먹고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진짜 딱 나초에 걸맞는 패키지를 갖고 있군요 과자 맛은 별 3개로 할게요 비주얼은 별 3개 가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세모 삼각형의 나초예요 2300원이면 사실 평범한 것 같아요 이야외에 2300원에 지퍼뺏기면 평범하게 그냥 별 3개로 다 가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샐러드 같은 거랑 먹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맛속금파 맛소금이면 사실 어느 정도 감칠맛이 다 있다는 거겠죠 사실 스텝마이할때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스텝들이 다들 저거는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과자가 아... 음. 생각보다 안 짜네요. 약간 더 짭조름할 거라고 기대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슴슴하네요. 생각보다. 아까 그 댓글에도 MSG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조미료의 맛이 오히려 별로 안 나요. 네, 정말 그냥 퓨어한 팝콘 맛이에요. 가자마자 별 4개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은 별 3개 할게요. 하얗고 평범합니다. 가성비는 지금 1,500원이니까 이것도 별 4개를 하겠습니다. 양에 비해서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먹으면서 보니까 맛이 다 되게 노멀해요, 다. O.S. 논산 딸기 바나나! 예! 마지막! 음. 이거는 뭐 들려드릴 게 많이 없는데요. 음. 음. 일단 초코에 비해서 안에 크림이 입에 닿았을 때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코는 달달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거는 약간 크림 맛 자체가 약간 시원한 느낌? 딸기 향이 처음에 확들어와요 머리에 이렇게 확 차서 엄청나게 커다란 왕딸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입속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통의 딸기의 향이 들어간 어떤 음식들에서 나는 그런 귀여운 딸기 향이 아니라 싱싱한 딸기 향이 나요. 네, 덜 인공적인 딸기 향이, 와, 해서 딸기가 되는 것 같아요. I'm 딸기. 이런 느낌. I'm strawberry. 와, 다시 이찌고.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리고 바나나 향은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나나는 딸기!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바나나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인 거는 딸기. 아주 커다란 논산 딸기가 되고 싶으시면 드셔보세요. 되실 수 있습니다. 커다란 딸기가 꾸미신 분들 있잖아요. 난 커서 딸기가 될래. 이런 분들 드셔보세요. 되실 수 있어요. 네. 아셨죠? 네, 네, 6,000원입니다. 12개가 들어있군요. 한개 500원이면은 가성비는 그냥 별 4개로 하겠습니다. 하나가 어, 꽤 크고요. 양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뒷광고를 하듯이 맛있게 설명하고 있는 채나라 씨. <웃음> 과자 맛은 별 4개 하겠습니다. 맛보다도 딸기의 풍미. 네, 딸기가 되는 게 꿈인 사람들에게 추천.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약간 버추얼 딸기의 느낌이네요. 가상의 딸기가 되는 느낌. 아, 그러니까 오늘 약간 논산 딸기 바나나 느낌. 농산 딸버 느낌이네요 비주얼, 비주얼은 비주얼별 다섯 개로 할게요 분홍색 노란색이 오늘 나라의 어떤 그... OOTD랑 굉장히 잘 맞는... 착장이랑 <웃음>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낱개로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 일단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많이 사야 돼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 예스 yes. 논산 딸기 바나나 결점은 이렇게 내겨보았고요 발표를 해볼거예요 3위는 OES 논산 딸기 앤 바나나 2위는 아까 그 크렁키 팝콘 할게요 크렁키 팝콘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크렁키 팝콘 좀 가, 좀 양이 작아서 한 봉지 가콘 택도 없고요한 두세 봉지를 사야할 것 같아요 이런걸 투플러스 원하면 정말 너무 좋을텐데 네자 <웃음>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때문> <오빠때문> <뗄때문> 이거는 너무 너무 혁명적인 맛! 네, 이건 진짜 맛의 혁명! 미미.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웃음> 드실 때 리액션이 너무 달라서 예상 가능했다. <웃음> 그랬나요. <웃음> 그 로켓트 칼슘 계란과자였나요? 원래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먹을 때. 두 번째는 맛 속은 팝콘. 원래 팝콘이 또 짭조름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봉표 오리지널 나초 나초맛 정말 오리지널 이름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의 나초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개는 뭔가 예쁜 좀 특이한? 독특한? 포장지를 모으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아 만약에 우리 동네 편의점에는 없어요 라고 하셔도 계란과자와 팝콘과 나초를 사드시면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라가 탑3로 뽑았던 것 빼고 나머지는 정말 무난하게 조금조금씩 독특한 맛들을 내고 있는 과자들이어서 네,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추천! 탑3랑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무난했던 탑3도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바이 바이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라는 오늘 이제 과자를 많이 먹었지만 네밥 대신 과자만 먹지 말고 꼭꼭 밥도 잘 챙겨 드셔야 면역력도 높아져서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이제 나라 진짜로 다음주에 뵐게요 바이 바이 오 바이 바이 렉 걸린다고요, 나라? <웃음>